인생 백년을, 자, 짤, 가장 짤막한, 우리가 여기서 풍류당에서 배우는 단가 중에는 제일 짧아. 그러니까 고거를 갖다가, 이제, 하는 시간으로, 됐어. 주고받고, 주고받고, 인생 백년. 꿈과 같네. 헤이. 인생 백년. 백년. 백년. 그렇게 끌어내려야 돼. 인생 백년. 꿈과 같네. 헤이. 인생 백년. 셋 번째 빡이야 산다고, 산다고 오요 아니 오요 아홉 째빵이 산다고 하여 어찌만어찌허여백년이랴세 오지 번째 빡 시작 어찌허여백년이랴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헤이 축 사는 것이 년이랴 곳도 보라. 가는 것도 슬퍼라 가는 것도 슬퍼라 날적에우우우우은우우우우우우우은자은우은하은 저기 우은어디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야돼 아홉 박 날쩍에 우는 것은 이렇게 시작 날쩍에 우는 것은 살기를 걱정해서 우는 것이요 살기를 걱정해서 우는 가정, 가정, 가정. 내 인생, 내 인생, 내내 인생, 을 인생, 고내 인생, 을 인생, 고 인생, 내 인생, 내인 운다 세 번째 인생, 내인 것이, 것이 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또 다시 저기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인생 백년 꿈과 같네 헤이 인생 백년 꿈과 같네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허였지만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허였지만 어찌 허여 백년이랴 세번째 박 어찌 허여 백년이랴. 어찌 허여 백년이랴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헤. 음. Hey. 팔정에 오는 것은, 발정.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내 인생을 못 잊고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세 번째 박 가는,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넘어갈게요. 백 년이 인생 백 년이 어찌리 허망허냐 어찌리 허망허냐 꺾으제 오육칠팔 청춘 콩아니. 이렇게까지 떨어져 버리면 안 되고 인생 백년 벗은 만치 만은 가야 되시다. 인생 백년 벗은 만치 만은 가는 일에는 버시 없네. 네. 세 번째 박시다. 가는 일에는 버시 없네. 그죠. b 년이어찌 o yee. Oh, a tea, dee. h o m 리허 g h 냐 n y a 기다리고 뭐야 그 저기 뭐그 저기 그 저기 그청성 그 맞은 성음 내면 안 돼야 해이딱 봄날 햇바리 데리고 보면 충난 곳도 설치만 원충난 곳도 설치하는 능은 능은 것은 더욱 설레. 은 만치 만원 인생 백년 벗은 만치 만는 벗은 만 누가 그렇게 해요 인생 백년 벗은 만치 만원 그렇게 더 올라가야 돼 인생 시작 인생 백년 벗은 만치 만는 가는 길에는 벗시 없네 세번째 꺼 박에서 시작 가는, 가는 길에는 벗시 없네 넘어갈게요 장자인물 미온 을 <웃음> <웃음> <웃음> 세월 가는 길오난 세월 인생 무상 을탓하 터리요 헤이 인생 무상 을탓하리요 어와 세상 본님내돌 이래 한말 들어 보소 청춘 세월을 험악히 말고 청춘 세월을 험악히 말고 멀리를 가면서 지내 보세 멀리를 가면서 지내. 자신있게 장차시죠? 장차, 장차 이 몸을 헤이 위드의 위탁거리 어디서 참 편곡도 잘하셔 <웃음> 장차 이몸머 <이모물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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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문 선생님만 제대로 하셨어? 아니 뭐가 제대로야 지금? 아 그래도 장단이랑그 선을 갖고 가서 오오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오오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 서로 바라 가득보세월 인생 무상 걸타디오 <놀람> 헤이 인생 무상 을타디오 아, 여러분들은 뭉개는 데뭐있어 <웃음> 절대로 세분해서 막그 음을 쓸 생각은 안하고 되도록이면 뭉개 버리려고 해. 거기 다 있잖아 인생 무극을탓 <웃음> 털이오 뭐가 있는데 그런 것을다 무시하고 막에 하고 <웃음> 인생 <웃음> 다시 시작 인생 무극을탓 <웃음> 털이오 오와 세상 흥님내돌 이내 한말 들어보소 보소. 보소. 보소 보소 그 사이에도 편곡을 했어. <웃음> 들어보소 들어보소 그 돌려요. 들어보소 시작 들어보소 청춘 세월을 엄마 이 말고. 청춘 세월 험한이 말고 일일을 하면서 지내보세. 일일을 하면서 지내보세. 어, 이제 이제 한번 이렇게 쫙 깔았어. 다시 이제 한 번만 더 해주고 네. 이제 집에 가서 다듬 갖고들 이 해갖고 막막 푸지를 내가 보시오. 내가 한 저기를 다 오늘 이렇게 해줬으니까 원래 이거 아무리 빨라도 두 번에 나눠서 배우거든.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없어 지금. <웃음> 이, 이 연습할게. 그래서 네. 연습 분량좀 빼주려고 이렇게 막 부지런히 막 밟은 거요 원래 이렇게 안 해. 좀 섬세하게 해야지. 너무 막 지금 수박 커다기게로 하고 있잖아. 한 쉬. 번만 더 아, 예. 전체 통으로 저거 네. 받고 저거 받고 한다면 이제 끝낼 거야. 인생 백년. 꿈과 간내, hey 인생 백년, 백년, 백년. 그렇게 해야지. 인생 백년 그렇게 하지 말고 인생 백년 시장. 인생 백년. 그렇지. 꿈과 간내, 꿈과 간내. 그렇지. 사람 허요, 어지만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허요, 어지만 어찌 허요, 백년이랴 음. 세 번째 빡 어찌 허요, 백년이랴 죽고 사는 곳이 백년이랴, 헤이 음. 죽 hey. 고 사는 것이 백 년이랴. 날 적에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s 정에서 on, 것이요, h 이 o 걱정 o 서 o 는 것이요. 갈 g 에 s 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갈 so, 하는 것이 서러워 운다 하는 것이 서러워 운다 인생 백년이 어찌리 허망허냐 음. 인생 백년이 어찌리 허망허냐 엊그제 5,6,7,8 춘홍아니 총총제 청춘홍아니 오늘 총 백발이 되보보면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 빠릿, 되고, 보면, 시다. 오늘, 백, 빠릿, 되고, 보면. 이제 선율이 어중적. 오늘, 백, 빠릿, 되고, 보면, 해야 되시다. 오늘, 백, 빠릿, 되고, 보면. 칠만 원 는는 것은 더욱 설레 중난 것도 설지만은 능는 것은 더욱 설레 는는 것이 소리 죽어 는은 것은 요능는 것... 것은 내 안데 거기 끌어올리는 것도 못하고 중난 것 설치만 원 는는 것은더욱 설레 사, 소리를 살려내야지 시작. 는는 것도 설치만 원는것 속도욱 설왜어 허던 허던 준룩드렉스가. 는는 것도 설치만 원 늙은 것은 독설래 시장 중는 것도 설치마는 늙은 것은 독 설래 인생 백년 도즌 만치 만은 인생 백년 도슨만 가는 길에는 보시 없네. 헤이 가는 길에는 보시 없네. 장차 이 몸을 뉘게 음. 고다코리 장차 이 몸을 뉘게 <웃음> 고다코리 다시, 다시. 음. 시작 장차 이 몸을 왜안 한대? 장자이 몸을이 개운 타커리자 자, 정신 반짝 자리고. 시작! 장자이 몸을이 개운 타커리이 개운 타커리 시작! 이이 닭. 이 닭. 이리이이 몸도 가였으면, 저 물고기와, 으, 다 가였으면, 저 물고기와, 물고기와, 물고기와, 물고기와, 그렇죠. 잘하자. 인 생무상 어언 탑토리요, 헤 인생 무상 어언 탑토리요. 어와 세상 번인네들 이내 한말 시다. 어와 세상 번인네들 이내 한 말. 어와 세상 내돌 이내 한말 오와 세상 오와 세상 오와 세상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와, 오와 세상. 세상 오와 세상 버님내돌버님내돌 네네 이내 한말 이내 한말 이렇게 해야 돼. 어와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말시다. 어와 세상 번님네들 이내 이내 한말 이내 한말시다. 이내 한말 아니야 이내 한말. 이내한 말 그렇지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들어! 오와 세상 번님네들 이내한 말 시작! 오와 세상 번님네들 이내한 말 들어보소 청춘 세월을 겁먹이 말고 들어보소 청춘 세월을 험망히 말고 <웃음> 뒤로 갈수록 어. 점점 내리된다고왜 <웃음> <웃음> 그러냐 들어보소 청춘 세월을 험망히 말고 <웃음> 들어보소 청 <웃음> 청춘 세월을 청춘 세월을 허망이 말고 자 다시 청춘 세월을 허망이 말고 그렇죠 들어보소 청춘 세월을 허망히 말고 들어 들어보소 들어보소 들어 들어 청춘 세월을 세월을, 세월을, 음이 틀리잖아. 청춘, 세월을, 허망이 말고. 청춘, 세월을, 허망이 말고. 헐 일을 하면서 지내보세. 헐일를 하면서 지내. <수> 벌 일을 하면서 일 일을 하면서 지내보세 지내보세 그렇게 얼렁뚱땅 하지 말고 섬세하게 좀 들으란 말이지 응? 비슷해가지고, 그냥 얼른 좀스치수 밖에 없네. 그렇죠? <웃음> 어, 음들이, 비슷비슷했냐? 이게 비슷비슷하죠. 배우는 어, 이게 음차가 많지 않지만, 그 근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잘해야 돼.